열차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문행 중 넘어질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hold your handle firmly while standing. 이번 역은 보람의 공원, 보람의 공원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This stop is Borne Park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